속보입니다. 백두산 대폭발이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백두산 바로 옆에 위치한 랴오닝성 홍예나 원전에서 최초로 원전을 활용한 지역난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예나 원전은 중국 다롄시 해안에 건설됐으며, 작년과 올해 각각 가동에 돌입한 5, 6호기를 포함해 총 설비 용량은 671만 킬로와트로 중국 원전 가운데 최대이며 연간 480억 킬로와트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홍리나 원전의 위치가 백두산과 지척이라서 백두산 폭발 시에 중국이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여름 홍콩의 한 언론사가 중국 장수성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 사고가 발생했으며 7명이 실종되고 고농도 방사능이 유출되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가 중국 정부에 의해서 바로 삭제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장수성에 있는 원전에서 이 작년에 폭발사고가 정말 있었다면 중국 장수성에는 이 태난 가압수형 5기가 가동 중이며 가압수형 1기가 추가로 현재 건설 중입니다 문제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이 장수성 태난원전이 맞다면 서울과 불과 1000km 안팎의 거리에 위치한 원전이기에 폭발하면 한국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백두산 폭발 여부입니다. 백두산이 폭발할 경우에는 백두산 지척에 있는 따렌의 홍예나 원전이 대폭발을 할 것이고 그 이후 산동성의 하이양 원전을 폭발시킨 후에 장수성의 태난 원전 그리고 상하이의 친산과 핑계탄 원전을 차례로 폭발시키면서 그 밑에 산원, 링더, 후칭 장저우, 타이핑링, 링아오, 다야완 타이산, 양장, 팡천강 원전까지 해안선을 따라서 중국의 모든 원전들은 도미로 대폭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산샤댐은 과연 안전할 것일까요? 우리는 산샤댐 붕괴 이후 그 여파로 인하여 중국의 상하이까지 큰 피해를 보는 것만을 상정하여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지만 백두산이 폭발을 할 경우에는 반대로 상하이의 친산이나 핑자산 원전이 백두산 폭발로 인하여 연쇄 도미노 폭발을 한 후에 그 여파로 인하여 중국 쓰촨성과 중국 윈난성 통충현에 있는 성충화산지대의 대폭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백두산 폭발로 인하여 중국 상하이의 원정과 수천성과 윈난성의 지진과 화산대, 화산대의 폭발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결국 산샷댐이 붕괴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백두산은 폭발할 것인가? 이 백두산 폭발로 인하여 결국 중국은 중국 전역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을 중국의 지진국과 중국 정부는 11월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백두산 폭발설에 대하여 누구보다 더 신경을 쓰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북한 이 백두산 폭발에작은 크든 치명적이든 작은 영향이든지 분명히 백두산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중국 정부로서도 이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하여 자제를 촉구하고 있을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아니면 이 한경북도 길쭉은 풍계리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대리 핵실험을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결국 전세계에 북한의 핵무기 관련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의 선택은 아니므로 이 또한 과연 사용할 수 있는 폐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7차 핵실험은 전문가들 모두가 북한의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중국, 일본 모두가 이 피해를 함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